안녕하십니까. 어, 요거 전달합니다. 예. 요거를 아. 누르시면요, 노파가 되고요. 예, 빠이먼트.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네. 사사치 한번 마셔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이제 스프링캠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고요. 제가 서프라이즈로. 선수들의 방을 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방이니오 김성윤 선수 방이구나 야 여러분 여기 차만 못 보여주겠습니다 와 아, 너무 더럽다 방이 지금 정리해야 돼가지고 룸메트는 어디있어 병원이 잠시 옆밭내려 왔습니다 자, 성윤이! 예? 우리 잘할 거야? 예? 잘할 수 있어? 예,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아주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 오래 좀 예, 잘해가지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방은 아, 아니, 더 이상 <웃음> 보지 않는 걸로. 아, 야알겠 너무 잘럽다 좋았어. 어 아, 아, 잘자. 예. 형님! 배담해라! 민호입니다! 야 우리 베테랑은 벌써 자려고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어, 뭔데? 라이언스TV! 갑자기? 우리 투수 최고참 야수 최고참 파이팅 합시다! 둘이 합이 몇 살이죠? 첫사람나 마흔, 마흔 둘이거든 네, 마흔 둘이에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올해 둘이 세이브 몇개 하면 되냐? 그럼 30개 하면 30개는 더 해야지 30개 면 이제 큰자한번 올려야죠 30개 하면 400개니까 네더 어? 해야지 오래 하는 모습 보여십시오 수환이 그럼 형 그럼 나 세이브 하는 것만큼에 너도 홈런을 쳐라 노력해보있습니다그홈런몇개칠수 네. <웃음> <웃음> 있는데? 음, 박경환 선배님의 기록을 일단 넘어보도록하겠습몇 갠데? 310... 3개인가 14개? 네가 지금 몇 갠데? 제가 3 0세개 아 그럼 뭐 열다섯 개도 안 되는 거잖아 <웃음> 일단 열다섯 개못빼 잡고 알고 있습니다 아 열다섯 개 쳐야지 스무 개 내기 무슨 얘기뭐 무슨 얘기한 아난티 콜 <웃음> 숙박, <웃음> 숙박권 너, 너는 해주면 되는 거잖아 예콜 네. 승환이 형 30세이브 못 하면은 어. 형은, 형은 야구장에서 팬들 500명 팬 사인해 아니 그, <웃음> 그런 걸 그러지 말고 예. <웃음> 네. 같이 하시죠 뭐 형, 형수님이랑 아나한테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 저녁까지 네가 와서 같이 콜콜 같이 우리 이렇게 목표를 세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수환형방 구경 잘하고 갑니다 이제 방싹 돌러 가야 돼요 굿나잇 나중에 집에도 한번 오세요 오수만님집 좋아요 여러분 네, 집에 한번 오세요 음. 피렐라 방에 피렐라 피렐라 민호 오픈 더 도어 와우 오. 란스 TV <웃음> 인터뷰 노내 <웃음> 오케이 <No. 웃음> okay. 오 피렐라의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짜라라따 아잼 모델사 트럭기 와 피렐라 방은 여러분 비타민이 엄청 많아요 오우 몸이 좋은 이유가 있어. 피렐라도 방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있 i 피렐라. 요 how m I don't know. Why I don't know. I, don't know. I just wanna uh, be a champion. champion. Champion this year, please. Champion? Yes. Okay. Lion f fan? a lion fans. Yeah. Love you guys. Love. 사랑해, Love. 사랑해. o s time. 사랑해. Dance time. What? One, two, three, four. s a r a n h e Oh, dance? Dance. No, oh, no dance. Dance. dance no, no. No, I'm not a dancer. One, two, three, four. <laughs> <laughs> okay. okay. Good night. See, see you tomorrow. <laughs> bye, bye. e <Bye>. thank you. <laughs> 이제 얘기랑 최충연반입니다 이거.. 빨바 문 열어라. 네. 자. 안녕하세요. 어. 최준 선수, 자고 었어요 네. 응? 네? 네. 정말 오늘 피칭할 때 공이 굉장히 좋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올해 좀 야구 좀 합니까?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아 근데 이렇게 여기 그렇구나. 탄자국이 너무 심하긴 진짜 아직. 헤어밴드 끼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바, 보여주세요 이 정도면 약간 네. 헤어밴드 고있 <웃음> <웃음> 방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어, 이 방은 오여기 냄비 같네 냄비 이게 쉬는 날 라면 같은 것도 한 번씩 한국 음식이 그릴때 라면도 끓여먹고 오여기는 어, 이제 내일 간다고 이제 짐도 좀싸놨네이 방은 자 이제 팬분들한테 감사의 댄서 맞아. 중현이 대표로. <웃음> 엄마 엄마 았어 <웃음> 너의 춤에 맞는 <웃음> 간다 간다. 고생했어. 네, <웃음> 고생다. 자, 푹 쉬고 네. 자, 52호 누울까요? 라면냄새가 나는데? 아, 와 라면냄새 왜 방에서 라면냄새가 나? 성민아? 예 잤어? 잘자려고 네, 합니다 어 이상민 선수 <웃음> 이상민 선수방에 습격했습니다 자예 뭐야? 가식적인 미소자 성민아 예 라운즈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 반갑습니다 음. 성민아 저거이 운동 뭐야? 마사지 무슨 마사지인데? 어, 불편한데 어떻게 하는 건데? 누워 뭐 있으면 운동 어떻게 보여줘 팬티 입었지?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어. 허리를 <웃음> 허리가요? 마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래윤즈 <웃음> <오. 웃음> 팬 사랑해 한번 해줘 이건 집팬 사랑해요 아니 손도 하트 그려줘야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상민이가 조금 가식, 가시이 많아요. 가식덩어리. 아닙니다. 아니지? 네. 우리 잘하자. 예. 파이팅 예. 행복, 고생했어. 북 자. 예, 그렇죠. 자, 54호. 54호는 누굴까? 들어가 봅니다. e 스 c u s e me. 어고 oh. 야! Oh. 굴자우 선수방이었구나. 벤티 입었어? 어, 어, 입었지? 입었지? 재성이는... 아, 이거지이거지 죄송해요. 오, 스윙하고 있었어, 방에서! 응. 응. 이야 자, 여기 앉아보세요, 두분 다. 자,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올 시즌은 뭐? 목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목표좀 높게 잡아야 될것 같고 꼭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가는 걸 목표고 민우 형이 이제 여가 있으시니까 <웃음> 민우 형 뒤에서 잘 맞춰가지고 그만해 너는 이제 자, 해도.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제가 에피소드나 하 말씀해 드리면 은 포스끼리 회식을 한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해서 한번더 f 을 한다는 목표로 그런 체인감을 가지고 고참해 열심히 하겠다 근데 김재선수가 선 바로 아직 그만하세요 <웃음> 얼만큼 벌었으면 그만하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나는... 그래, 솔직 해서 좋아. 죄송해요. 그만 변치 않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오, 죄송이좀 다른데요? 어. 아니, 둘이 있을 때는... 민호 이지제 그냥... 자, 이번 캠 킹캡프 너무 고생했고 한국 가서 좋은 성적 기대렸습니다 예. 여보야불켜불 어? 켜! 불 켜. 벌써 자 너희들 잘려고 누웠어 잘려고 누웠는데 잠, 잠을 안 왔지? 아됐다야 어, 핸드폰 보고 있었네 야씨아뭐 <웃음> 아, 자는 척 하고 있어 자 여기 떠오르는 색별 자기소개해봐. 안녕하십니까 김재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김태훈입니다. 자방 청결 상태는 오뭐 양호 깨끗해. 야이 이 정도 약간 병 아니야 이거는? 저 약간 살짝 기나는 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저입니다. 이건 이거는 재상이. 네. 여기 태훈이. 네. 상표를 이렇게 앞으로 맞춰놨네. 네. <웃음> 이 인터뷰 안 해야겠다, 그냥. 가야겠다. <목소리> 이봐봐. 이거 이봐봐. 이거 야, 차서 차서. 야, 이거 병이야, 너 이거.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각 맞추지 말라고, 이런 거. 어, 이러면 하지마. 예. 네. 하지마, 이러 하지마. 이거 누구, 이거또 태울 거야? 예. 야, 이러거 이런 하지마. 이런거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이렇게. 자꾸 자기 압박감에 산단 말이야, 이러면. 어, 이러면 안 돼. 재상가랄까 사람 같네. 여러분 <웃음> 삼성 첫 홈런 준이치 연습 경기. <웃음> 저희가 연패 때 유일한 일득점이 <웃음> 태훈 선수의 홈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기념이지? 네. 이중즈 박물관에 놔둘까? 나중에 우승하면 제가 잡다 모기시. 아, 필요 없어. 아 재상아. 네. 너 아버지와 나와의 연관 관계가 뭔줄 알아? 다시 연금받아 <웃음> 아버님 연금받으시지? 네. 형도 연금받아 <웃음> 자 재상인이 여기서 아빠한테 영상편지 <웃음> <웃음> 자 영상편지 한번 가자 영상편지 어. 어, 그동안 운동하면서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는 이제 야구 잘해서 회복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제 결백진과 이제 네.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웃음> 54호 네. 야, 54호 54호는 누굴까 들어가 봅니다 아니네 바이구나 <웃음> 야 백정이야 너찾아다니는데 너 지금 자꾸 어디로 왔다 갔다 해 라이즈티비에 앉아봐 우리 방망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무슨 공부? 야구 야 생선 팬분들 인사 한번 해 안녕하십니까 활짝 한번 웃어줘 넌 활짝하면 웃을 팬들도 웃는 걸보고싶대요 그럼 활짝 웃어줘 아더 웃으라고 <웃음> 팬분들께 5시즌의 목표 대한만에 이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야, 나 지금까지 이거 방송하면서 지금 예능이었는데 갑자기 너한테 와서 다큐가 됐잖아. 다큐가 되면 어떻게 지금 나 예능 을 어떻게 살려서 왔는데? 지금 방크 듣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 진짜 엄청 웃고 팬들은 팬들은 절대 못 보는 이 웃음이야 이거. 와, 구작 선수. 자, 제디에서 계속 승하고 있어 지금. 정연이 응. 형이 알려주고 있었어. 뭐? 주인희 형이 제 타협품 잘봐주시고 음. 응. 응. 그래서 뭐가 문제래? 네? 주인님 형이 그 코어에 힘을 좀 주고 있으면 중심이 잘잡히 그건 당연한 기분 아니야? 근데 막힘 빼려고들 하잖아요. 나도 그 기분을 생각해서 잊고 있거든요. 나. 응? 그기분이라 생각해서 잊고 있거든요. 응. 힘을 주려고 하면서 힘 빼겠다고 생각해서 이게 힘을 자체를 안 주는 거죠. 힘을 빼더라도 코어에는 힘을 줘야 된네 근데 전부 다 힘을 빼버리니까 음. 좀루즈해진다 이야... 이번 괜찮다. 음. 응? 예능에서 지금 갑자기 어, 다큐오가 딱 됐어, 지금. 약간 우리 야구를 되게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오, 어, 그건 진짜 확실하세 재현아. 팬분한 안녕 한 해줘. 응, 안녕, 하 많이 가십오 아, 62호... 간다. 아이 방이 헷갈리네 야 야, 야, 야. 불켜 나와 네. 뭐야 불켜불켜 불 켜. 뭐야 너희들 이 더러운 방봐야 너... 이게 야구방송 아니지 이 사각김밥 뭐한 일주일 됐어? 아뭐밥뭐어 어. 나와 나와 <웃음> 저, 저, 저, 아, 봐, 자, 가 가봐 가봐 가 자, 이분도 좀 켜봐. 인터뷰에서 너희들 아, 이 분이 져가안 켜져? 네, 올라 와. 너희는방 입구에서 방이 너무 더러워 안 되겠어. 네. 자, 방을 봤는데 너무 더러워. 둘 중에 누가 후배야? 제가 모니다 근데 방 청소 안 해? 아, 방에서 윤동이 너가 약간 좀 쫄고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승현이가 좀... 애 거칠잖아. 맞지? 네, 애가 네, 거칠잖아. <웃음> 승현이는 아파서 좀 며칠 동안 쉬었고 윤동이는 이공 던지는 영점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 던졌고, 또 나도 열심히 잡아줬고. 형이 어떻게 던지려 그랬지? 야, 자세 잡아봐. 뒤로 가. 네. 뒤로 가. 와인드 패서 던져봐. 내가 가르쳐 준걸 해봐. 너는 원래 어떻게 던져? 그래. 내가 어떻게 던지려 그랬지? 방체 얼굴을 고정시켜. 그래. 그래. 그만하면 오래된다고. 네. 여러분들, t v 중계에서윤동희의 정수리가 만약에 보인다 그럼 저한테 신고해주세요 <웃음> <웃음> 자, 나은 팬분들한테 이제 인사 합니까? 해 네. 아, 예 <웃음> 네, 올해 좋은 모습으로 네, 여보 잘하겠습니다 올해 오늘도 <웃음> 장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뱃터리가 응. 없어 응. 끝내야겠다, 나도 고맙습니다 아. 어? 자, 여러분들, 와, 열심히 인터뷰를 했고, 지금까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출연료는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이티비 구독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저희 하이가 또 요즘 유튜버거든요. 하이티비 검색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기 바랍니다. 어, 제 방은, 어,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 방은 침대가 이렇게, 이렇게, 침대가 4개입니다. 예. 약간 귀신들과 잤는 느낌도 좀 들고, 지금까지 강민호와 함께 했습니다.